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벨린 라벨린 라벨린 입니다. 제가 오늘은 겔랑에서 새로 나온 골드 쿠션을 사서 리뷰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다녀오는 김에 제주 면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고가 브랜드 중에서 파운데이션이 정말 믿고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브랜드가 겔랑하고 조로지오 아르마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골드 쿠션이 나왔다고 하길래 사봤어요. 골드 파운데이션이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면세 찬스를 통해서 구매했었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저는 근데 겔랑 골드 파운데이션보다는 전반적으로 조로지오 아르마니를 좀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피부 표현은 둘다 너무... 너무 예쁘지만, 색상이 아르마니가 저한테는 좀더잘 맞고, 갤랑 골드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톤다운이 많이 돼 있고, 17호에서 21호 분들이 쓰시기에는 많이 어둡다고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겔랑 골드 파운데이션을 쓰면 피부 결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안색이 많이 칙칙하다는 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비싼 파운데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골드 파운데이션을 쓰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코임이라던가 무너짐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왜 색상이 왜 이렇게 어둡게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색상에 대한 리뷰를 한번 봤는데 그렇게 어둡다라는 리뷰를 보지 못했어서 한번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갤랑 골드 쿠션 중에서 가장 밝은 호스를 구매를 해왔고요. 정말 이 박스 안에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리필이 없는 거죠. 리필이 없고 또 그래서 어? 리필은 그럼 제가 따로 사야 하는 건가요? 했는데 리필이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신상품이라서 이갤랑 브랜드에서 아직 리필을 안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걸 똑같이 하나 더 사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아마도 리필을 만들어낼 것 같다고 직원분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 자체는 그냥 더도 말고 그냥 깔끔하다. 골드 파운데션도 이 이렇게 깔끔하거든요. 은박지로 이렇게 실이 되어 있고요. 어, 되게 똥똥하네.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데 저 쿠션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음, 일단은 터치를 했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벨랑 특유의 그 파운데이션 냄새가 나고 색상은 예쁜 것 같아요. 핑크 베이스는 아니고 옐로 베이스인데 그냥 아이보리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2호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둡지 않은데 밝지도 않은 정도. 직원분도 저한테 이거 바르셔야 한다고 안 그러면 너무 어둡다고 하셔가지고 호수랑 호수 간의 이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커버력은 아무것도 안 바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모공도 잘 채워주는 것 같거든요. 진짜 겔랑은 파운데이션을 정말 잘 만들어서 그냥 기대치가 엄청 높은데 이 정도 커버력이면 어, 저는 쿠션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취향 저격 당한 것 같아요. 얼굴이 하나도 안 땡기고 바른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바르긴 별났잖아요? 밀착력이 너무 좋다. 진짜 잘 만들었다. 제가 지금 카레를 만들다가 와가지고 땀을 엄청 흘리고 그렇게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제가 또 여기에 여드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진짜 뻥 안치고 15분 전에 짰어요. 노란끼가 돌아서 그런지 나름 괜찮게 잘 잡고 그리고 완전 띡한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위에 각질 뜨듯이 딱지 뜨듯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됐다는 라 기분이 들거든요. 둘이 하나도 안 묻어 밀착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색상이 역시나 겔랑 파운데이션이야. 엄청 밝진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 17호이신 분들은 어둡다고 라 느끼실 것 같고 21호에서 22호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쓰시기에 좋은 정도 쿠션인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너무 찰떡인 색상이에요. 지금이 1시 39분이거든요. 이대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 나머지 화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할 수도 있어요. 집에만 있을 예정이라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편집도 할 예정입니다. 때까지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7시 3분입니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쫙 봤는데 제가 엄청 땀을 흘렸거든요? 땀이 보이시죠? <웃음> 근데 뭐가 만족스럽냐면 이 보시면 이런 데에 몽글몽글하게 끼는 것들이 원래 있거든요? 그리고 쿠션은 더잘 끼어요. 왜냐면 양 조절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더잘 끼는데 끼이는 게 없고 제가 요즘에 프라이머를 안 쓰면 이마에 되게 잘 끼는데 크게 끼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느꼈던 점은 맥 쿠션이랑 겔랑 쿠션이랑 달랐던 점은 무너짐은 확실히 저는 겔랑이 좀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수정하기에도 조금 더 좋은 편이기도 하고 겔랑 쿠션이 조금 더 텍스처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 바르기 좀 쉬운 텍스처예요. 그래서 터치하기가 편하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훨씬 좋은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쿠션 자체도 얘는 말랑말랑하고 맥쿠션에 있는 퍼프는 조금 띡해요. 그래서 쿠션 퍼프만 봤을 때도 초보자분들이 원래 이렇게 딱딱 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거 쓰셨을 때가 각질이 좀더안 올라오고 그런 편이 있거든요. 맥쿠션은 모공을 좀 채워주는 건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얘는 모공을 정말 잘 메꿔주는 게 있고요. 이 쿠션은 진짜 잘 만든 게 겔랑이 확실히 겔랑이다 라고 느낀 건 무너질때 이 광이 아..이 어떤 광이라 해야 될까? 광도 여러 광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 봐도 엄청 그냥 땀이 흘린 개기름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아 저거는 누가 봐도 피부 좋은 사람의 광이다 이런 느낌이 나고 또 분해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해나는 그런 느낌의 광이 나더라고요. 말하기에 되게 한끗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파운데이션 입자를 엄청 엄청, 엄청 잘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무너짐 자체도 잘게 무너지니까 깨끗하게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무너짐은 파우더나 프라이머를 사용해주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커버력도 자연스럽고 얼굴이 굉장히 편하고 색상도 자연스럽고 엄청 두껍게 화장했다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오랜만에 인생 쿠션을 만나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패키징은 근데 그렇게 이쁜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제갬성은 아니고 제 엄마가 약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갬성인데 이건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엄마도 엄청 잘 쓰실 것 같은 쿠션이에요.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게 밝은 쿠션을 안 쓰시거든요, 대부분? 약간의 기미가 좀 있으시고 주름도 조금 있으시거든요. 이것저것 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프라이머 바르고 파우더 하시고 하기 힘드시니까. 근데 그럴 때이 쿠션 하나로면 굉장히 만족해하실 것 같아요. 패키징도 부모님들이 딱 좋아하실만한 블랙&골드 앤 골드 패키징이고 색상도 정말 잘 뽑았고 무너짐도 좀 분해해 나는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도 아쟤참 피부가 곱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너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사실 이렇게 광나는 피부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광이 났을 때 요철이 정말 다 드러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광이 났을 때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별론지 좋은지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광은 제가 최근에 쿠션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맥쿠션보다는 이거 더잘쓸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쿠션만 바르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솔직한 쿠션 리뷰를 찍기 위해서 어떤 다른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하기랑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는 댓글창에서 만나요. 안녕!